이번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흑열전구와 함께 보낸 이슈몰아보기 검은사막 모바일 pd가 권력 남용으로 직위해제? 또 무슨 짓을 했길래 한번 밀렸던 플레이스테이션5의 컨퍼런스 드디어 6월 12일 개최 예정 논란의 게임산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치인들이 입을 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게임다운 게임을 만든다고 칭찬을 받는 펄어비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운영진이 권력을 남용하여 일반 유저를 집요하게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격하게 분노한 것은 물론 회사 차원에서 직위해제까지 당하는 마치 그라나도 에스파다의 노토리우스 당 사건 던전앤파이터의 다크서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tv의 한 bj는 검은사막 모바일을 주 컨텐츠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bj는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상당히 높은 스펙을 보유하고 랭커 길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잡기왕 랭거신이라는 유저는 다른 랭커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유저로서 거점전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해 랭커 유저들 사이에서는 컨트롤이 좋은 유저 정도로 인지되었다고 합니다 bj는 역시 상위 랭커임과 동시에 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월에 몇백 단위로 돈을 투자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였는데요 어느 날 몇천만원을 투자하여 아이템 강화를 하다가 실패를 하자 라이벌 랭커 길드의 한 유저인 잡기왕이 방송에 찾아와 채팅창에 파이팅! 이라는 말을 남기자 화가 난 나머지 해당 유저를 방송에서 블랙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던 뒤 얼마 지나지 않아 bj는 구원의 균열 토템 아이템을 팔 강화를 목표로 삼고 도전을하는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강화를 시도하던 중 이번엔 귓속말로 해당 아이템을 자기는 가지고 있다면서 조롱을 일삼은 것이죠 bj는 여기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해당 유저를 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상위권 유저들끼리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나 라이벌 길드 소속인 유저에게 흔히 말하는 인성질 정도로 유저 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였 었습니다 하지만 잡기신이라는 유저가 검은사막 모바일의 pd라는 것이 밝혀 지면서 사건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사실 해당 유저는 몇몇 유저들 사이에서는 그저 좀 컨트롤 잘하는 유저 정도로 알려졌었지만 한 랭커 길드의 길만은 같은 전투력인데 한번 붙어보면 이상할 정도로 죽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BJ는 자신의 전투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맞붙게 되면 항상 패배를 하여 해당 유저를 핵 또는 버그 플레이어로 의심하고 있었죠 여기에 이번 사건까지 맞물리자 유저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해당 유저의 뒷조사를 시작한 것 그러다 덜미를 잡힌 것이 바로 bj를 능욕할 때 썼던 아프리카 tv의 아이디였습니다 해당 아프리카 tv 아이디를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를 넣어보자 놀랍게도 현 검은사막 모바일 pd 중한명인 남창기 pd의 이름이 뜬 것이죠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힘들었고 유저들은 잡기신이라는 유저가 남창기 pd라고 확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확산이 되자 pd의 에디팅 수치 조작 등 각종 권력 남용의 의혹이 수도 없이 제기되면서 점점 여론은 뜨거워져갔죠. 사건이 이렇게 커지자 해당 유저는 지난 시간 동안 한 명의 유저로서 같이 플레이를 해왔으나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가 밝혀짐에 따라 더이상 함께할 수 없다 라고 본인이 속한 길드의 단톡에 남기면서 해당 길드를 탈퇴하였죠. 결국 사태가 중해지자 검은사막 모바일 측에서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회사 차원에서 진행한 운영 정책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사건의 경위만 적혀있을 뿐 사건에 대한 사과나 조사 내역이 탐탁치 않게 공지되어 많은 유저들은 이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였던 bj는 본사를 찾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항의까지 하는 등 여론은 점점 악화되어 가기만 했죠 결국 6월 8일 공개된 새로운 공지에서는 이전에 올렸던 공지가 유저분들이 원하는 충분한 조치에 대한 대응이 들어있지 않아 많은 실망감을 표한 부분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였으며 사건의 요인이었던 남창기 pd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해당 pd는 6월 8일 오전 10시부로 직위를 박탈당하였으며 계정 역시 이용정지 혹시 모를 다른 곳에서 펼쳐질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회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죠 근데 참... 새벽에 스크립트를 써서 그런가 이거 자필 사과만 보고 있는데 나이 30도 더 먹이신 분이 이거 자필로 쓰고 있을 때 얼마나 현타 왔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권력 남용을 떠나서 실제로 검은사막에서는 개발진이나 운영진들의 게임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유저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게 직접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생생한 개선점을 게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일반 유저들의 이벤트 참여 기회를 빼앗지 않기 위해 추첨 형태의 이벤트는 엄격하게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진의 경우엔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 길드같은 커뮤니티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뭐 사실 이점 자체는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건너 건너 뛰어서 유저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단 직접 플레이하고 몸으로 체감하여 얻는 경험이 확실히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갈수 있도록 개발의 방향을 잡기에 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rpg 게임에서 길드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고스펙을 보유하거나 상위의 랭크가 되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또 묘하게 권력의 맛에 취하기가 쉽거든요 개발자들도 사람이다 보니 어쨌든 일적으로 게임을 즐기긴 하지만 묘하게 이런 권력의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쉴드를 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도 그냥 사람이다 보니 이런 욕심에 못 이겨 그냥 공과 사를 잘 구분 못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유저들은 충분히 상위 랭커에 이와 같이 권력을 남용하는 유저들이 또 숨어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이 되었는데요 과연 검은사막 모바일은 앞으로 어떻게 이 유저들과의 골을 메울 수 있을까요 6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때문에 미루어졌던 플레이스테이션5의 온라인 컨퍼런스 더 퓨처 오브 게임을 한국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행사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5에 런칭되는 각종 게임들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는 1080p 30프레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실제로 4K로 플레이했을 땐 더욱 멋있을 것이며 각종 오디오 관련 신기술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하여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은 당일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해놓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이번 규제 논란으로 여론이 한참 시끄러운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 기생충 배틀그라운드 등 한국이 만든 문화콘텐츠가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지만 후천적 검열문화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최근 폐지시킨 여성가족부의 아이돌 외모 가이드라인 처럼 한 문화 자체를 정부가 검열 하고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 기 때문에 민간자율시대로 전환되어 창작자의 창작욕구를 최대한 존중 할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 아끼지 않겠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작년에 큰 논란이 되었던 그리핀 사건에서 여러가지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만큼 이번 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믿고 지켜보자는 여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 바다 이야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들을 막기 위해 생성된 사전심의 규제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의 개정안을 제기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고 사전 심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없애 자유롭게 게임들이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가 바다 이야기와 같은 게임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미국의 esr 나 일본의 cero의 민간기구들 또한 이런 사전심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해당 의원은 이두 정책의 맹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먼저 법정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 하게 되면 유통이 주가되는 해외콘솔시장 과는 다르게 온라인시장이 주력이 되는 한국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통제력을 가지긴 힘들기 때문에 악성게임들이 전보다 판을 칠 수도 있다는 점 러시아의 노울러시안이나 중국의 해골 금지 미국은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 엄청 까다로우며 독일 같은 경우엔 나치즘에 대한 심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등각 나라는 정치적인 차이에 따라 저마다 다른 등급 분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적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민간 기업에 이양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점 미국의 esrb 일본의 cero 유럽의 폐기도 민간기업이다 보니 각각 최대 460, 97, 321만원의 심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해외에서는 심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어지간해선 심의를 받아야 하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민간기업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게임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입김이 상당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내용도 언급하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게이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전달을 부탁한다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치인들이 입을 연다는 건 게이머들에겐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그냥 민심을 잡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끝날지 진짜 이 법을 바꿔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소식이 적었지만 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게임 운영 문제, 새로운 콘솔 공개, 게임 규제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의견 참 이렇게 보면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